연주세계 발견. 여기 봐. 여기 사람 아 와, 오, 좋은데. 오, 야, 씨. 꼬부침 야 되겠다. 자, 얘들아, 이게, 이게 주어예요. 근데 이런 걸 무생물 주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사람 아니잖아. 일종의 물주구모냐, 그래서. 무생물 주어. 이거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관건인데. 자, 어찌됐든 간에 연장된, 연장된 기간이라고 그랬어요. 늘어난 기간이었습니다. 뭐가 늘어난 거예요? 까마귀들이 늘어난 기간이라는 게 뭐죠? 어? 아기 병아리들은 뭡니까? 막 운동하죠? 먹이 찾으러 다니죠? 근데 오히려 뭐예요? 어? 엄마하고도 오랫동안 있는 거 아니야? 여기서? 그치? 뭐와 못 사이냐면, 어떤 연장된 기간이냐면, 이거 봐봐. 비트윈 A 엔 d b 야 비트윈은 전치사인데 보통 어떻게 잡냐면, 엔드를 동반해서 A 하는 것과 B 하는 것 사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묶어 주시면 돼요. 이게 전면으로 이렇게 꾸며준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 해칭이야? 부하했어? 안에서 깨어났죠? 부하와. 또 하나는 뭐죠? 플라이트 뭐야? 나는 거야. 조주니까 나는 거 아니야. 비행. 그렇죠? 어, 비행. 어디서부터? 둥지로부터. 둥지로부터. 자, 아기병아리는 엄마 품에서 부하되자마자 결국 되는 거야. 둥지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까마귀는 어떻게 돼요? 엄마가 먹이를 오랫동안 가져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하와 비행 사이의 간격이 훨씬 더 길죠. 알겠죠? 늘어난 기간이 이게 핵심이었던 거야. 이 기간이 가능하게. 이게 동사야. 그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여기서 뱀셀루즈야.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돼. 이거의 주어를 찾아서 같아야 되는 거야. 이 주어는 얘들아. 까마귀가 아니라 기간이야. 기간. 이기 들어가야 돼요. 알겠어? 만약에 여기가 까마귀였어. 까마귀였어. 복수명사였어. 그러면 이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지? 오케이? 가버낼수 있죠? 그 다음에 얘가 이거에 행해하죠? 까마귀들이 뭐할수 있게 하냐면, 지능을 발전시킬 수 있게 해준다는 뜻입니 이래도, 짧은 문장에서는 이래도, 우리가 이해는 돼요, 이해는. 자,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건 뭐라 할죠? 빨리, 무생물 주어는 뭘로, 뭘 처리한다? 얘들 해석할 때, 이게 눈도당 치고 딱딱딱딱 끊어서 나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 무생물 주어 부분은요, 무생물 주어 부분을 그냥 부사구로 치고 내려가면 돼요. 어떻게 치고 내려갈까? 여기다 쓸까? 부사구. 부사구의 성격이 두 가지가 있어. 이유, 조건, 시간. 거의 여기가 99.9%야. 이유, 조건, 시간. 만약에 조건을 쓸 때는 너희들이 뭘 보면 되냐면, 동사 부분에 윌이나 이런 미래형 조동사가 나와있어. 그럼 조건을 써주면 돼. 앞에 주어를. 여기 지금 없죠? 그리고 이렇게 가능하게 하다, 뭔가 맞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못 써주면 요 이유로 보면 돼. 그럼 이유로 봐야 되니까 저거 바로 들어가야죠. 자, 다른 걸 해볼까요? due to. due to가 because of all 뜻이. 같은 뜻이죠? due to, on a counter, due to, thanks to, 이런 것들. owing to, 같은 뜻이야? because of. due to. 뭐나아니 그렇지. 뭐거 써야돼. 써. 그대로 써볼게요. extended. extended. period. 됐잖아. 여기 그대로 네, 전면부로 묶어버렸어. 이제 주어가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다음에 바로 목적어를 뭘로 뺀다, 주어로 뺀다, d a 이렇게 쓰면 돼요. 까마귀들은 그다음에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 이 n a b l e p 이런 등사, a l l o 이런 거 나오면 바로 cancel 가능할. 뭘 가능할 수 있어? 발전할 수 있다. 그들은 까마귀들은 뭐할수 있다, d 벨 v e 할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쉬워. 나음 똑같잖아, 인텔리전스. 지능을발전시킬수 있다. 이거 어떻게 표현해 너희가 한번 해봐. 물주구을 그대로 직접 직해갖고 우리가 집어넣었을 때 일단 자연적으로 들어갈 때 자연스럽지 못해요. 부자연스러워요. 왜? 우리가 언어 습관이 무생물을 주어로 쓰는 경우가 우리는 없어. 별로. 그죠? 서양에서 어. 쓰는 거예요. 영어라는 다른 또 다른 언어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도 돼요. 규칙을 정해졌으니까 규칙에 맞게만 해주면 돼요. 다시 한 번. 연장된 기간 때문에. 이건 안쓴 거야. 지금 우리가 집어넣는 되에 비추인 입니다 알겠지? 어. 그래서 결국 부하와 둥지로부터 어떻게 하는 거야? 날아가는 것 사이에 늘어난 기간 때문에 바로 까마귀들이 바로 지능을 발전시킬 수 있다. 그렇죠막 아, 찾아야죠. 정답까지 연결해 봐. 까마귀는 더 A 하다 자, 1번서부터 쭉 5번까지 나왔어. 눈력띄는 거. 당연히 뭐예요? 인텔리전스죠. 1번 아니면 3번이지 네. 진흥욕.